하늘슈! 6월이 지나고또 7월이 찾아왔어요. 어, 근데 뭐 7월자도 엄청난 이벤트들이 가득하더만. 무려 1세대 전설 프리저썬더파이어 얘네들 싹다 나오고요. 아 지금 난리 났어. 아니 대기열 보시길래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2만 1000명이 넘어가. 아니 그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아 진짜.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다크라이 악타입 1티어 포켓몬이 등장이래요. 다크이도또 겁나게 잡아야 돼. 그 전에 여러분 뮤를. 얻을 수 있는 퀘스트 혹시? 아시나요? 스페셜 리서치 중에 환상의 포켓몬을 쫓아래요 근데? 메타몽을 잡는다? 메타몽을 어디서 잡아야 돼. 거기에 고스트 타입 열마리? 나 고스트 타입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 퀘스트 클리어를 통해, 음, 커요미 그 자체 뮤. 이 녀석을 얻어보겠습니다. 한방에 백자리 뮤. 맞죠? 잠깐만, 메타몽? 쩌르라 <목> <목> 너로는 안 될까? 아, 메타모 이거, 어서 찾아? 아. 자, 이제, 프리저, 알, 뜨기, 일보, 직전이야. 6, 5, 3, 3, 2, 1, 나오나 프리저! 오 진짜, 나, 나오는 거 처음 봐. 아. <목소리> 왜, 뮤츠가. <웃음> 야, 보니까 지금, 썬더, 파이어, 프리저, 얘네들 있잖아요. 뭐, 약점이 거의 다, 아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게 있습니다 코뿔이 제가 한창 레이드때 좀 잡았었어요 보니까 얘가 거의 한 94%? 96%? 그 정도 될것 같고 아 얘가 100짜리는 아니지만 너무 아깝게 한98 정도 코뿔이 얘를 거대 코뿔이로좀 진화를 시키면 얘가 그냥 그 바위타입 중에서뭐 압도적 1티어라고 하던데 이 녀석 진화시켜 보자 NOPE 신호의 돌? 뭐야 이건 또 어서 얻어야 돼요? 그전에 이거 바이타입 상성을 좀 맞춰야 되니까 기술을 좀 바꿔주자 떨어뜨리기를 배워야 돼요 엠아 nope. nope. 아니 진흙 뿌리기 말고 nope. 야 뭐지? <웃음> 스페셜어택이랑 노마르티랑 어택이랑 둘다 바이로는 뭐빼어나요아 보면은 여기 신호에 돌고 고 배틀리그에서 2승을 하면 은 된다고 하는데 오케이, 바로 배틀 떠보자 하이퍼리그 출격 오나 이거 pvp는 처음 해봐요 같은 초보끼리인데 자 텅비드랑 일단은 추천해준대로 갔거든요 그래 뮤츠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깔끔하게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전설애들로만 추격할게요 그렇지 스킬 큰거 한번 가자 사이코 브레이크 잡아주고 오세다세다 이거 좀 막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막아 살아야지 응 막아 아 역시 사이코 브레이크 상당히 강력합니다 나도 한번 한번 더 간다 준비하시고 브레이크 써세요아왜 이렇게 끈질겨 그냥 포기해 <웃음> 가요가가 그냥 대포로 날려버렸는데 아 아직 한 마리 더 있었구나 으너 물타입 약점이야 잘 가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프리저 큐가 잡혔어요. 아, 근데 이거 아직, 거대 코프리가 완성이 안 돼서, 출격할 준비가 안 됐는데. 오, 대망의. 처음 보는 프리저입니다. 와. 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첫 프리저, 출발합니다. 따따 따. 잠깐만, 얘. 램펄드가 이거. 불공격 쓰네? 얘 말고, 일단 보내준 다음에, 그렇지, 나와라! 거대 거불이는 아닌, 그냥 일반 거불이 어, 기술, 기술, 기술, 기술 피해, 기술 피해. 와우! 이거 센데? 자, 모빙 치면서, 코불이를좀 공격할게요. 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거대 코불이 있어야 잡겠다. 그나마 지금 인원이 많아서 뮤츠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거 볼까? 엔테이도 있고 뮤츠는 다들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네 근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정작 레이드에서도 못 쓰고 pvp에서도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1세대 전설이잖아 너무 멋있어 무조건 잡아야지 일단. 자 잡았습니다 첫 프리저! 커버의 성공. 어, 개체 값이 어느 정도 나야 와 좋은 건지 모르겠네. 처음 하자마자 100짜리 뜨나요? 아니면 이로치! 1호치! 이로치 진짜! Nope. 이로치나 어림도 없네. 어, 날씨 부스터 받아서. CP 값이 2100이 됐네요. 일단은 이거 먹여서. 뭐 너희 녀석 패턴 한번 보자. 어, 원이 눈이 크진 않네. 오, 삐삐삐삐. 오! 뭐야! 바로 잡히나? 효과? 아, 화이트! 엑셀, 어 프리저는 엑셀 띄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약간 뮤츠랑, 감이 살짝 비슷한데요? 던지는 감이. 어! 그렇지! 아야! 아, 저의 첫 프리저! 넌, 내꾸야! 자 다시 백값썰볼까요너뭐니자걸러면 <웃음> 일단은 콧볼이 마무리 지나 한번 시켜봅시다. 어어어어좀좀좀 좀, 좀 아픈데, 좀 아픈데. 어 이러면 나도 가이오 가로 간다. 자식아, <웃음> 이건 이겼다. 응, 마가 마가 지우고 마무리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나 기술 다 막았나? 에이? 서로 별로야 괜찮아! 거대 코뿌리가 될 코뿌리 꿀로 마무리 컷! 성공!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여기에서 신호의 돌이 나와준다면 <웃음> 신호의 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 차전 들어가 보자. 다섯 명.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우 와, 쎄! 아 이거 피 까이는 속도가 좀 느린데, 많이? 아, 바이타입 도 없나, 내가? 이 페이스면은 간당간당 하겠어요. 아니, 근데 공격이 약간 즉발이라서 피하기가 힘드네, 이거. 그래, 같이. 레자몽, 열일하자. 찹, 찹. 이거 못 잡는 건 말이 안 돼. 어, 아, 진짜 간당간당한 30초. 제발, 깨야 돼! 조금만 힘내. 다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이게 이렇게 힘들게 깰 거요? 아 다섯 명은 힘들다. 뚜레브로는. 아 이거 제가 빨리 깨려면 제 데미지 세팅가도 좀쫙 하고 와야 좀 수월하게 레이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신 있겠다. 여기서 만약에 이로치가 뜨나? 이로치 뜨나? 착. 어 이게 바로잡혀? 음... 하하 진짜 너무 애매하다